열아홉 번째 순례자들과 무지의 재회.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소망이 고개를 돌려 무지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저거 좀 봐. 저 멀리 뒤에서 아까 그 젊은 친구 있지? 어, 저 사람이 하, 야, 빈둥거리면서 오는 것좀 봐라야. 어. 세상에. 아 나한테도 보인다. 아 그는 별로 우리랑 함께 가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랑 여기까지 함께 왔더라도 저 사람한테 해로운 일은 없었을 것 같다. 그치? 음, 그치. 응. 아, 하지만 그는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걸. 응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응. 근데 뭐 기다려보자. 그리하여 두 사람은 무지가 오기를 기다렸다.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말했다. 어휴 무지씨 어서오세요. <웃음> 아왜 이렇게 뒤쳐져서 와요? 아 저는 뭐 혼자 걷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가 아니라면 여러시 같이 가는 것보다 혼자가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이에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나지기 말했다 그가 우리랑 동행하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말했지 그러나 그는 다시 말했다 아니 그렇지만 여기는 호젓한 곳이니 함께 이야기나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크리스천은 말머리를 무지에게 돌리며 말했다 자 한번 얘기해봅시다 지금, 하나님과 당신, 영혼 사이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완전 좋죠. 왜냐하면 저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항상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걸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 위안이 온다고요. 어, 어떤 선한 것들에 대한 동의입니까? 좀 말해주세요. are young, you are young. What do you 과저주받은 영혼들도 합니다. 하지만 전 그것들을 동의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해요. 아 여기 오기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는 합니다. 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걸 버렸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드는데. 아, 왜냐하면 어, 모든 걸 버린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보다 어려운 일은 별로 많지 않아요. 아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지혜자가 이르기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마음의 말은 그렇겠지만 제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제 마음에 위로를 주거든요. 아, 그거 자기 기만이네 그거. 응?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소망할 근거도 없는 것들을 소망해도 미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아, 아, 그치만 제 마음과 생활은 잘 일치돼요 그러므로 저의 소망은 든든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아니 누가 당신의 마음과 생활이 잘 일치된다고 말했어요? 제 마음이 저한테 말해줬다니까요? 아니 제가 도둑인지 아닌지 제 친구에게 물어보라고 한다더니 당신 마음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다고요? 아, 이 문제에 관한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수 있는 것이오 다른 것들의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면 선한 생활이 아니냐고요? 예,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면 선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죠 그렇다면 오빠는 뭐가 선한 생각이고 뭐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보는데요? 음, 선한 생각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생각 하나님을 존중하는 생각,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생각, 다른 것들을 존중하는 생각 등등등 뭐 이런 아, 그럼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선한 생각이란 어떤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말씀이 행하는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행할 때죠. 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상태의 인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에 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은 선한 생각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는 걸전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당신은 당신 생활에서 자신에 관해서 결코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갈게요 괜찮죠? <웃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대한 판단을 하듯이 우리 생활 방식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활 방식에 대한 생각이 그 말씀의 판단과 일치될 때두 가지가 다 선하다고 할수 있는 거죠 좀더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인간의 길은 구부러진 길이니 선하지 않고 폐역하다고 하였으며 또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길에서 떠나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즉 지각있고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의 길에 관해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그제서야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은 뭔데요? 아, 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했듯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그 생각은 선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관해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그의 존재와 속성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와 연관시켜 하나님의 속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잘 아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우리 속에서 죄를 보실 수가 있어요 또 그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환하게 들여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그의 코앞에서 악취를 풍길 뿐이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의 행위를 다한다고 해도 그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는 없습니다 <웃음> 아니 오빠는 제가 하나님을 저보다 더 멀리 보지 못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바보인 줄 아세요? 아니 그리고 저는 제 최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짓 따윈 하지 않아요 아 그렇다면 은 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여기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여겨요 그래요? 아, 당신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자신의 근본적인 결함과 실제적인 결함을 전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 정말... 당신 자신과 당신 행위에 대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가 필요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도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지만 전 모든 것을 잘 믿고 있어요. 아, 참 그거...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웃음> 일단... 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저의 순종을 은혜롭게 받아주심으로써 저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실 걸 믿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저의 종교적 행실들이 아버지께 연락되게 하시며 이로써 저를 의롭게 만드시리라는 것이죠. 그런 당신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답을 해봅시다. 첫째로 당신은 환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당신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당신의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로부터 의로움을 취해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당신 인격에 대한 칭의자가 아니라 당신 행위에 대한 칭의자로 만듭니다. 그러면 당신 행위가 당신 인격보다 중요한 셈이 되므로 이런 믿음은 거짓된 것이죠. 또 넷째, 따라서 이 믿음은 기만적인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날에 당신은 이로 인해서 진노를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율법에 의해 상실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로 달려가 거기서 피난처를 찾게 만드는 거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순종을 받아들이사 의롭다함을 주시도록 만드는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를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또 당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율법에 대한 그의 개인적 순종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의를 받아들입니다. 또이 의의 치마폭에 의해서 영혼은 그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수 있으며 영접함을 얻고 정죄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뭐라구요? 아니 오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없이 그의 인격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독단적인 착상은 열망의 고삐를 느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에 의해 의로움을 얻게 될 테니까요 아 진짜 당신의 이름처럼 정말 너무 무지하네요 진짜 아, 야, 당신의 그 대답이 이를 입증해 주네요. 진짜. 어? 어, 당신은 의로움을 주는 이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써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구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어? 당신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의 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요. 그 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들고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 그의 길과 백성을 사랑하게 합니다. 어? 당신은 무지하게도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시네요. 야 크리스찬, 저 무지한테 하늘로부터 계시되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봐. 뭐요? 아니 언니는 계시를참 좋아하시네요? 아니 저는 언니 오빠들처럼 그렇게 계시 운운하는 사람들은 좀좀 좀 뭐랄까 그 정신이 좀 나갔다고 생각해요. 아, 아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육체의 자연적인 이해력으로는 그분을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 통해서는 그를 알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언니 오빠 두 분이 믿는 방식이지 제가 믿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가진 믿음 역시 언니 오빠 믿음 못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제 머리에는 언니 오빠들처럼 변덕스러운 생각이 많지 않다는 게뭐 차이라면 차이겠죠 아, 잠깐만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게 해줘요 당신은 이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제가 단언하건데 방금 제이 친구도 얘기했듯이 아버지의 계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없습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굳건히 붙어있게 하는 믿음도 올바른 믿음일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에 넘치도록 크신 능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무지씨 응?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 믿음의 역사에 관해서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공상에서 깨어나서 이 자신의 추악함을 바로 보고 주 예수님께로 피해가세요. 그러면 그의 의곧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당신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말이 심하네. 아니, 그냥, 그냥 빨리 가세요. 전 도저히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언니 오빠들이 앞으로 나아갈 동안에 전좀 뒤에 머물러 있어야겠어요. 아, 진짜. 예, 그들이 말했다. 아 무지여 당신은 아직도 어리석음을 못 버리는가 열 번이나 주어진 선한 충고를 무시하다니 그대가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오래 지나지 않아 악한 일을 당하게 되리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억하시오 두려워 말고 서시오 선한 충고를 잘 받아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시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를 경호리 여긴다면 우리가 장담하건대, 무지씨, 당신은 길 잃은 자가 될 것이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은 자기 친구에게 말했다. 아, 소망아, 내 좋은 친구 소망아. 우리는 다시 우리끼리 걸어가야 될것 같다. 그래. 그리하여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은 멀찍이 앞서가고, 무지는 뒤에서 절름거리며 따라갔다. 그리스천이 다시 자기 동행에게 말했다. 아저 불쌍한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야. 그는 틀림없이 못쓸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음 우리 마을에도 저런 형편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집집마다 거리마다 있었어. 그리고 순례자들 중에도 있었어.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많은데 저 사람이 태어난 곳에는 오죽 많겠냐? 그들이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렸다는 말씀이 정말 맞아. 이제 우리끼리니 말인데 너는 저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저들은 죄의식이라든가 위태로운 자신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않을까? 음... 따지고 보면 너가 조금 더 연장자니까 그럼 너가 대답해봐. 어. 사실 그러고 싶었어. 아니, 내 생각에는 그들도 가끔 그런 것을 느낄 것같아 하지만 본성적으로 무지한 저들은 그런 자책감들이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해 그래서 그런 죄의식들을 떨쳐버리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또 일부러 자기 마음을 계속 설득하는 것이야 그래 그래 니네 말처럼 두려움이 인간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들이 순례기를 올바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데에는 동의해 그 두려움이 올바른 두려움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지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여호와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근데 말이야, 그 올바른 두려움이란 게 정확히 뭘까? 음, 참되고 올바른 두려움이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응? 자, 또 설명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첫째로, 첫째로, 그 두려움은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생겨나는데 깨달음? 이런 죄의식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낳게 돼. 구원? 둘째로 둘째? 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도록 하지. 셋째, 셋째. 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하며 그의 말씀과 길을 열심으로 지키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시우치는 일을 못하게 막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나 화목을 깨는 일,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 원수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피하게. 해. 맞아, 맞아, 맞아. 대출라이트 right. 음... 너 진짜 바른 말했어. 근데 우리가 마법의 땅을 거의 벗어난 게 맞는 건가? 여기 어디지? 아, 왜 갑자기? 너 설마 지금 내 대화가 지루해? 아이 소심해! 아니야! 아,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나는 궁금해서 그래 진짜로 그치? 렇지 궁금해서 그래 어. 아저 어,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데 지루할 틈이 없지 사실 어, 어. 아직 그 3km 정도 더 가야 될 거야 이제 다시 우리가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자 어. 무지한 자들은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끄는 죄의식이 자기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줄 모르고 이를 떨쳐버리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지 근데 말이야 어. 그들이 죄의식을 떨쳐버리려고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는 거야? 아, 자 다시 설명이 들어간다 오케이. 첫째로 응? 그들은 죄의식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옴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귀로부터 오는 것처럼 여겨 마귀? 응. 그래서 그 죄의식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처럼 생각하고 이를 거부해 둘째 그들은 이 두려움이 자신들의 믿음을 해칠까봐 걱정해 애석한 일은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그 두려움을 거부하지 셋째,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 주제넘은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척 가장해 넷째, 그들은 이 두려움이 자신들의 알량하고 낡은 자존심을 손상시킬까봐 온 힘을 다해서 일을 막으려고 해어 그래 이 중에서 어떤 거는 나도 조금은 뭐 실감이 가 음. 왜냐면 나도 내 모습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던 거 같으니까 응 음. 그래 자 이제 우리 이웃 무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른 유익한 얘기로 넘어가 보자 오 유익한 얘기 좋지 음. 자 그러면은 어 그러면 은 이번에는 너가 시작해 아 고마워 아니 그 너는 10년쯤 전에 종교적으로 앞장서서 활동하던 임시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 알지 그는 정직의 도시에서 3km쯤 떨어진 그 은혜없음이라는 곳에서 배반이라는 사람과 이웃해가지고 같이 산 사람이잖아 맞아 어. 그들은 한 지붕 아래서 살았잖아 그 사람은 한때 크게 각성한 적이 있었어 내가 알기로 그는 당시에 자기 죄와 그로 인해 야기될 보응에 관해 약간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집이 그 사람 집에서 5km도 채안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종종 날 찾아와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로 그 사람 좀 불쌍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도 적잖게 갖고 있었어 근데 주여 주여 라고 외치는 사람들마다 다 같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던데 그는 언젠가 나를 찾아와서는 자기도 순례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어 아, 그러나 갑자기 그는 자기 구원이라는 사람과 친해지더니 나랑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 오, 야 그래 잘 됐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비슷한 또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되돌아 서는 이유를 좀 우리 얘기해보자 어, 그거는 큰 유익이 될것 같네 어, 어, 어. 너가 한번 설명 들어가 볼래? 가봐? 응들어가자내 생각으로는 거기에는 한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봐 첫째, 그들의 양심은 깨우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 그래서 죄책감이 약해지면 종교심도 희박해져서 자연스럽게 다시 옛길로 돌아가게 된 거지 우리가 개를볼 때도 그렇잖아 개는 병이 들면 자기가 먹었던 걸막 토해내잖아 근데 개는 자기 자유의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가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병이 낫고 배가 또 편안해지면 자기가 토해낸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욕심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서 다시 그 토설물들을 막 먹어 치우는 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사실이야. 걔가 그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이 말씀. 그래서 그들은 오직 지옥의 고통에 대한 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 열심을 내다가 지옥에 관한 의식과 저주의 두려움이 시들시들해지면 하늘나라가 구원에 대한 열망도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죄책감이랑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늘나라와 행복에 대한 욕망도 사라지고 그렇게 그들은 다시 옛날 길로 되돌아가게 된 거지. 자 그리고 둘째,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비천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이야. 이 비천한 두려움이란 건 뭐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 말씀 알지? 그래서 그들은 지옥의 화염이 그들의 귓가에서 막 이글거릴 때 그땐 하늘나라에 대해서 열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공포가 또 막상 약해지면 막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즉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모험을 하지 말고 자 왜냐면 그들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야 적어도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고통은 피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생각이지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야 셋째, 그리고 종교에 의지한다는 수치심이 그들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돼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눈에 종교 같은 건 천박하고 치욕스러워 보이거든 그래서 지옥에 대한 느낌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또 그렇게 옛날 길로 치닫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넷째,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운 생각을 갖는다는 건 그들한테는 몹시 우울한 일이거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막 생각하기 싫어해 그런 생각이 들면 의로우신 자에게로 도피해서 안전함을 얻으면 되는데 되는데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거랑 같이 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진노와 공포에 대한 각성이 사라져 버리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더욱더 자신들을 완악하게 만드는 길로 애써서 나아가 음. 너가 너무 잘 지적해줬어 정말로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과 의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판사 앞에 서있는 죄인 같다고 할수 있어 죄인들은 두려워 떨면서 마치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은 교수대에 대한 두려움이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혐오감이 아니야 그러므로 이들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되면 도둑과 사기꾼 귀질이 되살아나게 돼 반면 만약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면 그렇게 하지 않지 그래! 나는 그들이 되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음. 그렇다면 은 이제는 크리스천 네가 그들이 되돌아가는 어떤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래? 아유 또 설명 들어가? 해봐 아 그래 우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기억과 죽음 장래의 심판에 관한 생각들을 떨쳐버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점차 개인적인 의무들 예를 들면 골반기도나 정욕의 절제 경성함, 죄에 대한 탄식 등을 소홀히 하게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생기있고 따뜻한 교제를 끊어버리지 이후에 그들은 점차 설교 듣는 일이나 성경 읽는 일, 경건모임에 참석하는 일 그런 공적인 의무들을 다 저버리게 돼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종교가 갖고 있는 몇몇 약점들을 보고는 종교색을 뒤로 던져버려 아, 그 다음에 육신적이고 느슨하고 음탕한 자들과 어울려 사귀기 시작해 그들은 그렇게 육신적인 관습을 은밀하게 행하다가 정직하다고 여겨지는 자들 안에서 이런 은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이에 더욱 힘입어서 죄를 더욱 담대하게 행하려고 해 어후, 이후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작은 죄들을 범하기 시작해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게 돼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 비참한 깊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고 자기 기만 속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거야